우와. 무럭무럭 자라는 마늘구장 하루하루 볼 때마다 성장한다 나도 하루하루 빠져야 되는데 주변에 먹을 것 투성이다 토끼는 당근이지 개토끼는 상추만 먹는다 단맛을 진하게 압축시키는 중이다 나는 못 먹겠지 아, 발전 중인 턱걸이 2개 정도 가능하다. 턱걸이 한개 성공하면 치킨 먹고 싶었는데 치킨 한마리 먹는 순간 그대로 뱃살에 이식된다. 고둔살만 보면 턱걸이 10개씩 3세트 가능하다. 한타임 쉬면서 링 풀업을 준비한다. 남은 힘을 다 뽑아버린다. 정해진 세트는 없고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운동 기준이다. 0.4kg 감량, 86kg 진입이다. 체력적으로 견딜만한데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다.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아프다.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아파는 아직도 살이 너무 많다. 먹는 삼겹살 지방층 같아. 체력적으로도 힘들구나. 힘 빠진 샌드백 유지 보수. 깨알같은 유산소 운동. 나의 호흡으로 탱탱해졌다. 의무적인 스킨십 뒷모습은 처음 모습이 완전 사라졌다 내가 아닌 것 같아 밴드 도움 없이 무리하게 하면 억지로 당기면서 불균형하게 당기게 된다 밴드 힘을 받아 일정하게 당겨준다 마지막은 가벼운 중량 풀업 이미 몸 중량이 있어서 그런 중량은 굳이 필요 없긴 하다. 마지막 한방울 남은 모든 힘을 다 써야 끝난다. 이상하게 집에서는 물고나무 공간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드디어 86kg대 진입했다. 5kg 정도만 더 감량하면 40kg 감량이 된다. 와우! Wow.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40kg 뺄수 있을까? 일단 시작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사정권에 들어왔다. 마지막까지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자.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이번 회차에 확실히 끝을 보자.